이게 나도 갖고 와서 읽어봤네 바나나 향이 특징이래 아, 와 아, 이거 참외 아니야? 그 참외 같네 진짜 <웃음> 참외 냄새 맡아봐 어떤 냄새나? 참외 참외냄새나? 참외냄새 <웃음> 뭐 바나나 향 이런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적절히 달콤하고 아, 부드러 어, 엄청 부드러운 어. 역시 멜론은 이 부드러운 맛이지. 응. 오늘따라 내 얼굴이 뭔가 동글어 보이네. 아빠 귀여워. 곰돌이. 곰돌이 같아? <웃음> 그아 아빠 그러면 날씬해. 오오오 날씬해 됐어. 홍. 안녕하세요 홍 사운드입니다. 지난번 참깨 라면 영상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라면 먹방을 해달라. 요청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요즘 비도 오고 마침 지인이 열라면을 정말 맛있게 먹는 비법을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대로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열라면이 뭔가 그 깔끔한 매운맛이 매력적이긴 한데 가끔은 뭔가 감칠맛 그 고소한 기름맛이 좀 부족하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빨리 조리해보죠 오늘의 핵심 재료 항정살입니다 진짜 비싸더라고요. 야, 항정살이 100g에 5,900원? 근데 상태는 진짜 좋아요. 와, 진짜 이쁘지 않아요? 그래서 저는 좀 못생겨도 싼거 먹을래요. 팝뿌리님 <웃음> 특별출연. 강호인님 진열이님 어디 계세요? 죄송합니다. 머리 감자요 머리 감기는 거 아니야? 아, 그래요? 강호인님과 어? 진열이님 이렇게 감겨 드리고 있어.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보셨죠? 어, 어. 저희 아내는 이런 개그 좋아합니다. 여러분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응. 특별 출연 감사했습니다. 어? 어 매워. 이이 친구들은 차가운 물에 넣어줍니다. 그래야지 매운 맛이 빠져요. 이거 그냥 이렇게 먹잖아요. 진짜 <웃음> 불납니다 이거 매운 맛을 살짝 빼주도록 할게요. 와 좋아 열라면 먹어볼까 고소한 항정살 듬뿍 구워서 참치 치즈 노른자 대파 끝까지 꿀조합 모아봤지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홍! 항정살 먼저. 진짜 자극적이다. <웃음> 진짜 짭조름한데, 와. 아 이거다! 이거다! 야, 이거 파랑 고기랑 잘 어울리는 거 아시잖아요? 라면이랑도 엄청 잘 어울려 <웃음> 너무 행복하다! 좋아, 좋아! 이따 운동할 맛이 나겠는데요? <웃음> 아, 치즈랑 같이. 와, 아, 이거 진짜 짭조름해서 치즈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. 냄새가 방금 숨 쉬는데 들어왔거든요? 치즈 냄새가? 아 맛있다 와 이거 밥 볶아 먹으면 진짜 끝내줄 것 같지 않아요? 딱 봐도? 1치만0오도0 0 바로 볶아보죠 엄청 뜨거운 거 아니야? 야, 밥 비벼 먹으니까 항정살이 진짜 와 존재감을 팍팍 드러내는데요. 점점 배가 부르고 있는데, 만족! 이런 걸로 배 채우는 건 행복이죠. 그러니까 경살을한 한 250g 정도 넣은 것 같은데 너무 좋아 <웃음> 근데 저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럴 수 있는데 150g 정도만 넣고 먹어도 이 정도 맛이나 느낌은 충분히 내고도 남을 것 같아요 와잘 먹었다. 대만족. 아, 큰일 났네. 지금 제가 10시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빨리 운동을 시작해도 한 10시 반에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2시간 정도밖에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. 아니, 왜 지금 비가 안 오는 게 1시가 넘은 지가 언젠데?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어? 그냥 지나가네? 뭐야? 안 와? 와 진짜 많이 발전했다 예전에는 여기 진짜 제일 낮은 기어로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지금 그래도 여유가 있네 심박수가 심장이 진짜 튼튼해졌구나 와 뿌듯하네 진짜 와 위에 고름 나비 저기 보이는 저 높은 산 있죠? 저 산을 넘어갈 겁니다 그야너 위험한 거 아니냐? 아 얘를 좀 버렸나보네 뭐야 도망가는 거야? 얘 친구인가? 유기견인 줄 알고 데려가려고 했나? 아까 멍멍이 있으려나? 9 3 k m 주행했고, 칼로리는 2011칼로리, 수분은 2리터 정도 땀으로 흘렸네요. 어제 먹은 칼로리를 계산해보니까 한2 2 0 0 k c 칼로리 정도로 먹었더라고요. 근데 오늘 2000칼로리 정도 소모를 했으니까, 그리고 어제 그거 한끼만 먹었으니까 기초대사량이랑 더하면 오늘도 살이 빠졌다. 이야! 칼로리를 초기화하고도 마이너스가 됐다. 살 빼기 쉽죠? 오늘도 깨어나게 운동 잘했고 진짜 옛날에는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곳을 이번에는 되게 그래도 평온하게 천천히 올라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체력이 그만큼 한달 조금 넘은 사이에 이렇게 확 향상이 됐다는 게 진짜 뿌듯했습니다 이야.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